의 음, 아, 독... 어, 잠깐만. 어서 와. 어... 들어와. 네. 오늘 우리 먹을 거야 오늘도 한국 분식을 너네에게 먹여주려고 해. 한국 음식 중에 떡볶이. 얘는 싫어하잖아, 떡볶이. <웃음> 네. 떡볶이 싫어하지. <웃음> 싫어. 그러면은 우리 투에이 싫어하는 걸 시켜봐야겠다. <웃음> 저희는 오늘 그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되게 맛있게 보이네요. 네네. <웃음> 음. 음,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기가 이게 평도 평가도 되게 좋네요. 자, 요요 요 가게가 하노이의 모든 한국인들은 먹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로제 떡볶이를 시켜서 먹어볼게요. 어, 치즈 추가하겠다. 어, 비빔국수, 미카이. 그 다음에 꼬마김밥. 역시 대표적인 김밥은 참치김밥이죠. 어, 주문이 됐네요. 주문하면 언제 와요?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30분? 한잔내도와 응.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잘해, 일을. 늦어도 40분. 그럼 오빠랑 내기할래 나는 늦어도 40분. 50. 60. 50. 남야 소원 들어주기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건 주고 뛴다고 괜찮아, 돈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아아 마... 말도 안돼 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어. 1분이야 1분 뭐 풋. 푸... 41분 걸렸어 너네 50분이라고 그랬잖아 네. 카메라 꺼 냠냠냠냠. 벌칙 벌칙 아니지? 일찍 왔잖아 40분 걸렸잖아 어 43분 알았어 그냥. 소원 간단한 거 해라 이상한 거 시키지 말고 알았어 그래 인정 인정 인정 아 일단 먹어보자 Cái này l 로제 떡볶이. Cái này... 밀가이... 정말 좋... 오... 그때 되게 o u 가손 귀엽다. 무슨 상상하니 지금? 이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되겠어. 우리 방송... 서, 성인 방송 아니다. 네, 내일 시나좀 먹을게. 드세요. 음. 음, 맛있겠다. 와, 계속 서빙 원. 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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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웃음> <웃음> <웃음> 떡볶이야? 어. 응. 컴틱 떡볶이? 네. 먹어 봐. 안 떡볶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떡볶이를 좋게. 오마이. 음. 오마이. 오 맛있어. 다다. 응. <웃음> 응. 오 근 <놀라> 이거 n g o t này này. sốt. c h b h thường em ăn i o ạ i h ô n g n 김밥 이 참치가 와! <놀라> <놀라> 음. 참치 맛도 도다 먹고 와. 응, <웃음> <웃음> 음음 이거 아 응, 아빠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맛있어 민밥? 어밥 민밥아? 응, 근데 이거는 민빅 국수 민아 네. 맛있어? 국수더 맛있어? 아, 근데 이거 국수가 더 맛있어? 민빅 국수가 더 맛있어? 아, 근데 맛있다 이거 참기름도 어, 민빅 국수가 더 맛있어? 민빅 국 마비자, 음. 안티건가 나, 투 개,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 먹을 때, 되게 조금, 조금 먹잖아. <웃음> <이러고. 하지 말라고. 웃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어이어 이거, 이거, 이렇이 이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야나 아니야. <웃음> 오. <웃음> 아유, <잘 돼. 웃음> 안 되었냐? 왜 지금 대화 못해? 아니요 <웃음> 대화 못해 참치김밥은요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참치김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참치김밥먹뭐다 거기서 거... 뭐야? 오빠네 <웃음> 요! 왜? 아 이사람 안돼 다음에 또이렇 먹고 싶어 음. 어, 소스가 맛있지. 오빠 없을 때 우리 갈 거야. 맨날 나 없을 때한대 내가 <웃음> <야>, 그럼 <웃음> 너나 너네 없이 촬영 많이 할 거야. 내집 <웃음> 열려. 응. 내아 <웃음> 여기 배달만해. 지금 <웃음> 다 먹었다. 다 <웃음> 먹었어? 네. 그 소시지를 다 먹었어 얘가? 저희 사장님 이거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시지 몇개 나오는 건가요? <웃음> 저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 팬 먼저 줘. <웃음> <웃음> I'm not m n t n m n n g i m t t n t n t n n i n i n i i n n 2만 원 조금 넘어. 오! 있다. 오, 찾았어. 오, 찾았어. 사장님 분명히 없었는데. <웃음> 어디 있었지? 응. 0 0만들 빼서 먹을까 봐. 빼서 먹을까 봐 지금 먹을 거 맞지? <웃음> 자, 일단은 비빔국수 클리어. 야, 이것도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네. 지금 소스밖에 없어요. 음. <웃음> 클리어 소스 소스 먹을 거야? 나 이거 티어나이 안써 소스랑 먹자마음. 엠안 먹으면서 빨리 먹는 거야. 아 배부르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넌 <웃음> 나가서. 우리는 다 소식가예요. 저도 입이 짧아서 위가 작아서 많이 못 먹고요. 또 얘네들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웃음> 걱정하지 마. 우리 우리 잘못 먹어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좋아해 주실 거야.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